How you love me electric I 요즘 환절기라 되게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건조한 환절기에 사용하는 제품들이랑 가을 겨울 감성으로 예쁘게 할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웜쿨 상관없이 모두가 예쁘게 할수 있는 제품들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이다 메말라가지고 떼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BBP 토너 패드인데요. 이거를 제가 충분히 수분감을 머금은 것 같아서 피부 열감이 싹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제품 하나로 스킨케어를 끝낼 건데요. 이거는 어바움미 쌀막걸리 스킨이에요. 뭔가 정말 막걸리 같은 비주얼이죠. 맛있게 생겼어. 이 제품은 이렇게 제가 한달 동안 테스트해보고 너무 좋아서 가져왔는데 저처럼 조금 스킨케어가 너무 귀찮은 사람들한테 꿀템이에요. 걸쭉하게 흐르는 스킨 제형에 쌀막걸리 발효 성분이 들어있어서 빠르게 피부에 흡수가 되도록 도와주고 피부 속부터 보습이 채워지는 게 느껴져요. 저는 환절기부터 겨울까지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고보습 제품을 찾는데 그렇다고 두껍고 리치한 크림은 부담스러워서 잘 사용은 안 하거든요. 이 제품은 사용감은 가볍지만 보습력은 높고 무엇보다 이거 하나로 스킨케어를 끝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자주 손이 가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세라마이드를 오중으로 쌓아서 피부 장벽 케어도 도와주기 때문에 요즘 같은 환절기에 정말 딱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미백 가능성 제품이라서 피부톤도 개선이 조금 된것 같더라고요. 요 근래 피부 하얘졌다는 얘기를 좀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지금 한 두세 겹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랐거든요? 저는 엄청 귀찮을 때는 이거 하나만 사용할 때도 있고 쿨링감을 줘서 피부 열을 빼고 싶다 하면 은 그때는 아까처럼 토너 팩을 하고 나서 그 위에 바르기도 해요. 촉촉하고 글로우한 강이 도는 쿠션을 먼저 사용해 줄게요. 여러분도 몇번 영상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거의 맨날 실크 레스팅 쿠션? 그 파란 색깔 쿠션만 쓰다가 요즘은 촉촉한 쿠션이 좀더 손이 가서 이 제품도 많이 쓴것 같아요. 이것도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거든요. 완전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이큰 쿠션은 피부 상태가 좋은 날 써야지 더 예쁜 것 같아요. 피부가 더 극대화돼서 예뻐 보이는 느낌? 제가 거의 매트 하나장만 하다 보니까 공구했을 때도 실크레스팅 쿠션만 공구했었는데 제가 2차 공구 때는 조금 촉촉한 라인도 넣어보려고 해요. 지금 입근에서 새로 나온 쿠션이 있는데 제가 계속 테스트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것보다는 조금 덜 글로우한? 세미 글로우 촉촉 쿠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계속 열심히 테스트해보고 꼼꼼하게 해서 마켓을 11월 달열수 있도록 해볼게요. 제가 오늘은 피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엄청 컨디션이 좋은 편도 아니어서 한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 했거든요? 그리고 파우더로 코 옆부분이랑 이 T존 이마 부분이랑 눈 부분도 살짝 이 부분을 해줄 거예요. 약간 광이 돌면 별로 안 예쁜 부분, 개기름 같아 보이는 부분들에 파우더 처리해줘야 합니다. 예쁜 광만 남기는 거예요. 다음은 쉐딩으로 윤곽을 잡아볼 건데요. 오늘은 음영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서 조금 진하게 잡아볼게요, 윤곽도. 제가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제 뿌염 아니면 은 톤다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샵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약도 샀어요 염색약은 아니고 컬러 트리트먼트 그런 건데 또 요즘 색깔이 엄청 다양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거의 블랙에 가까운 블루 컬러 그런 걸로 해보려고요 또 영상 찍으면서 해보고 싶은데 언제 하지? 내일 해야 되나? 아이폰 13 프로 나왔잖아요 사고 싶은데 제가 한 이번 주 내에 살 예정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색깔을 살지 너무 고민돼제 친구가 실버 컬러 사고 그 인덕션이 너무 많이 부각이 된다고 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버는 탈락 아니다 실물을 보고 판단해야겠어 오늘 조명이 살짝 이상한 것 같은데 오늘 새로운 조명 구도로 해봤는데 별로인 것 같아요 더 못생겨 보이는 것 같은데 <웃음> 어떻게 설치해야 되지? 이가 베레모를 써보려고 하는데, 베레모가 약간 이렇게 갸름한 얼굴에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좀더 예쁘게. 최대한 <웃음> 얘를 깎아보겠습니다. 또 가을, 겨울 하면은 베레모잖아요. 베레모 유행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TV 틀면은 여기저기 다막 쓰고 있어.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뉴트럴한 톤들이 모여있는 팔레트로 음영을 줘볼 건데요. 베이스로 이두 색을 섞어서 사용해볼게요. 너무 노란빛이나 붉은 빛에 치우치지 않게 누구나 어떤 톤이든 어울릴 법한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데일리한 색 구성으로 다양하게 나와서 팔레트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 다 펄감이 전혀 없는 진짜 딱 무난하게 음영만 넣기에 좋은 팔레트예요. 베이스 음영 컬러기 때문에 좀 넓게 넓게 음영 영역을 잡아서 해볼게요. 오늘따라왜 이렇게 무쌍 같지? <웃음> 그리고 이 컬러로 중간 음영을 접볼 거예요. 밑에 쪽에도 이렇게 하고 아 그리고 진짜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 된다고 하잖아요. 다음 주부터인가?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 벗고 실내에서 막 다닐 수 있대요. 다시 메이크업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다가왔어. 근데 그때쯤이면 다 마스크 벗고 다닐까? 아 그게 진짜 상상이 안 가요. 불안해서 초창기에는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닐 것 같아. 다음은 이 색으로 좀더 진한 음영을 줘볼게요. 눈 끝에 살짝 넣고 눈 앞에도 이렇게 해주고 눈 그림자가 조금 이상하게 져서 메이크업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눈썹도 빨리 그려줄게요. 눈썹도 그냥 무난하게 원래 눈썹 쉐입대로 그릴 거예요. 제가 눈썹을 다시 기르는 중이라서 살짝 지저분한데 다시 옛날 눈썹대로 하고 다니까 해서 길러보고 있어요. 최근에 조금 얇게 했었는데 다시 조금 질려가지고 근데 저는 제 그냥 눈썹 모양대로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다시 돌아가는 중 제가 원래 모발에 비해서 눈썹이 좀 연한 걸 좋아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뿌리도 애매하게 자라고 눈썹을 노랗게 하기에는 좀 어색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하려고요. 이제 아이라이너 차례인데 그냥 속눈썹을 조금 채워주고 앞에도 조금 트임 효과를 줘볼게요. 오늘도 역시나 좀 새침한 냥이 같은 얼굴 만들어 볼게요. 냥냥이상 꼬리는 오랜만에 두껍게 빼봤어요. 아까 썼던 팔레트에서 이두 컬러를 섞어서 눈 끝에를 살짝 더 음영감을 줘볼게요.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도 찝어주고요. 뭔가 느낌이 새롭네요. 내 얼굴이 낯선 느낌인데? 다음은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이건 이제 요 근래에 너무 많이 써서 말을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볼륨력이 어마어마한 앤데 요즘에 이거 딱 쓰고 나서 이거만큼 확 와닿는 애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거만 썼거든요. 오늘까지만 이거 바르고 다른 거좀 다시 써야 될것 같아요. 마스카라 바를 땐 항상 표정이 이렇게 못생겨져.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 립스틱까지는 바를 수 있는데 마스카라는 진짜 못하겠어. 이렇게 오늘은 속눈썹도 좀진하게 강조를 해주고요. 다음은 살짝 탁함이 있는 코랄 핑크 블러셔를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웜, 쿨 모두에게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바르면 은 코랄 느낌이 조금 더 강해서 웜톤 분들이 좀더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이 블러셔는 뭔가 아이 음영이랑 립 컬러를 어떤 걸 발랐느냐에 따라서 색이 살짝 웜해보이기도 하고 쿨해보이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아이 음영 화장이 살짝 웜에 더 가까워서 살짝 쿨한 핑크같이 보이긴 한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냥 코랄 핑크 컬러거든요. 딱 전형적인. 이렇게 콧대도 살짝 연결시켜주고 립은 베이스로 콜렉트 스틸로후즈바트 떼오레 컬러를 발라줄건데요. 이 컬러는 제가 발라본 베이지 컬러 중에 쿨톤인 저에게도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었던 발랐을 때 진짜 반했었거든요. 이 컬러를 조금 죽이고 제형이 꽤 매트한데 진짜 부드럽게 발리고 블렌딩이 정말 예쁘게 잘 되는 제품이라 블러셔로 사용해도 진짜 예뻐요. 그래도 이것만 발랐을 때 아무래도 제가 쿨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예쁜 느낌은 안 든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조금 다크한 컬러도 같이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름 거는이 그대로 약간 블랙 체리 같은 색이에요 자줏빛이 도는 다크한 레드 이런 컬러를 풀립으로 바르기 부담스러운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막 풀립으로는 그렇게 어울리는 편이 아니라서 저처럼 아까 베이스 립을 바르고 그 위에 그라데이션으로 블렌딩해서 발라주면 조금 더 무난하게 예쁘게 바를 수 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로 좀더 글로우한 느낌을 살려주고 입체적인 느낌을 줘볼게요. 끝이랑끝이랑오 지금 이 조명이 좀 별로긴 한데 이럼 광은 진짜 잘 보인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것도.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블링블링한 글리터를 안 올리는 대신에 하이라이터로 애교살 광조를 은은하게 해줄 거거든요. 이 애교살 강조하는데도 너무 예뻐요. 아 그리고 애교살도 해줘야 되는데 마무리로 딱 여백을 줄여주는 효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요. 아 맞아 맞아 진짜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아이펜슬로 눈 앞머리를 좀더 강조해줄게요. 살짝 양이 같은 느낌을 좀더 언더 점막 앞부분까지 살짝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은 완성된 것 같은데 베레모를 이렇게 써볼 건데요 살짝 삐뚤 었어야 멋있는 거 알죠? 약간 이런 느낌 베레모 쓰니까 딱 괜찮다 오늘은 역시 베레모를 위한 메이크업이었어요 딱 가을 겨울 분위기 나지 않나요? 환절기라 너무 건조한 요즘에 촉촉하게 피부를 지켜주면서 제가 꾸준히 사용 중인 제품들을 보여드렸어요. 막 가을, 겨울 되면 옷부터 화장품까지 다 채도 낮은 톤들의 온갖 예쁜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또 쿨톤 분들은 너무 예뻐서 사고 싶고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하나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 써보고 나서 정말 예쁜 조합으로만 해봤거든요. 웜톤 분들에게도 당연히 너무 예쁜 조합이고 꼭 이번 시즌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메이크업도 너무 예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